갑시 와. 이번 할 때만 놀라네그나 캐릭터 새로 키워이 되면 또. 네 야. <목소리> <목소리> 한국 더빙이됐어좀 닥치라고. <목소리> 더빙이 됐어 더빙 대박 거친데 우리 냄새 맡았어 뛰어 오 더빙 잘했다 오 음성이 맛깔지는데 그냥 버려 상관 말고 계속 뛰어 정신 나갔어! 이 자식은 왜 데려가는 거야? 와우! 정는 하신 아가르드 영원한 비전을 보호하셔서 거룩하신 이봐, 이 그시고 내 그날이봐. 리얼하다. 우리가 찾던 그 마가 죄다 저기 있어. 아, 아니 아니요. 냐생명이전 지식을 찾아서 왔다 <웃음> 온다. 알아. 이쪽으로 와. 자. 가서 봉인을 풀어 문을 열라고. 아, 미치. 너인마가 디아블로였어. 세세세세 명이 온다. 디아블로 말고. 그들 세수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비가 보여준다. 그렇지, 너의 피로. 피. 피... 피가 열쇠 피가 열쇠다! 뭐? 두명 오세요, 빨리! 가! 내가 막을게! 가! 자, 여, 여기 바라는 자의 피를 여기로! 아, 내가 미쳤지! 빙으로 보니까 들었네. 됐어. 죽은 목숨이. No. No, no, no. 안타깝게 됐어 그럼 뭐 어때? 나, 나, 나, 셋이 나, 나, 면더 좋잖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세수로 길이 열릴 것이며 바라는 a 의 피로? 겨, 경배하라 n 참조자를 a r a Tatang, Tatar, k y 뭐라 써있어? 아... a r a 안 돼요. 이거 소환문이라고 이 입에 담아서? 무슨 소리지 마차! 우리 보말 때문에 여기 왔다. 아우 대체 뭐 하는데? 아, 저저저 몰라. 예. 반산산 사원이거나 무덤이건 아님. 문이다. 문이다. 문이다. 문이다. 와우. 혼자만의 싸움이다 그리고 피가... 그 열쇠지 와우 아우 이런 아우 영상 잘 만들었어 더빙도 좋고 아. 싫어 그렇지. 보서에서 와우. 심연 그 <놀람> 속에서 우리는 그대의 구원을 기다린다. 세명이 오리라. 기로 길이 열릴 것이며. 바라는 자의 오, 아까 그놈이다. 놓고 갔던 놈 와우. <놀람> 지붕로 부르리라. 개간지네 멋져. 와아 와라, 와라. 을라라기빛은없다 넌 지식을 찾아 이 어둠 속으로 왔지 네... 그 모든 지식이 여기 있다 포기해라 문장을 흡고 분을 집으로 불러라 와, 숨 막힌다 세 명이 오리라 그들 셋으로 길이 열릴 것이며 바라는 자의 피로 그대를 집으로 부르리라. 와우 와 영상 이거 봤던건데도 어, 꼭 전율이 오네 와우 멋져다 멋져 멋져 경배하라 경배하라 증오의 딸을 수오의 딸을 성욕의 성욕, 창조자를 아, 창조자, 경배하라, 경배하라, 릴리트라, 와우! 와우. 어, 더빙을 보니까 더또 새로운 느낌. 나의 어머니시여, 우리를 구원하 소서. 네, 와우. 조적 원수수사, 강영수사 저는 원수수사 여자, 남자 중에서 여자 여기 맞는 나라 확장 하드코어 안해 오 근데 한글도 된다. 안 돼, 안 돼, 영문을 해야 돼. 어. 오케이.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역은 은본인인를 위한 한이이아었었다높은 천상과 불타는 지옥의 전쟁에서 벗어 u 피난처로 창조되었지. 하지만 영원한 분쟁의 새전 n g as a possum. Pinan choro changu deoti. Hajiman. Young one am punjing as 성역의 창조주들이 돌아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려 한다. 이제 그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야 yeah. 한번 시작해 보자. 아아그아아 나쁘지 아아아 저번도 느아지만 약간 바하 보는 느낌이고 <웃음> 어, 바이오하자드 보는 느낌이지 4K도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네 약간 리얼 엔진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가시거리가 안 나와서 말해서 내린 거 이런 거 보면 참오이 그래, 조금씩 흘려놓은이그금 이 no 어 눈썹 마음에 안 들어. 말이 주고 있겠지 우와 하트 모양 노노노노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 이게임을 하고 싶어요 여자 캐릭터 얼굴을 너무 잘못 골랐어 어 캐릭터 얼굴을 잘못 골랐어 나는 그냥 약간 보이시하게 보이고 싶었는데 너무 너무 보이시해 얼어 죽지 그러면 눈썹이 마음에 안 들어 눈썹 응? 아니, 영상이 조금 다른 것 같죠. 이런 영상이 있었나? 뭔가 자꾸 추가된 영상 같니? 와, 인기 그들로 간다. 꼭 다른 쉼터를 찾아야겠어. 엘버터. 확대 엄머가 뭐 아무것도 안 되나? 어 캐릭터 강조가 설정 잠시만 설정 어디 시에 설정 캐릭터가 강조가 돼 있는데 이걸 꺼야 돼. 그렇지. 어, 좀, 조금, 좀더 경쾌해졌는데. 좀더 게임이 경쾌해졌어요. 좀더 게임이 경쾌해졌기 때문에, 라이트해졌네. 이거 이런 것도 좀바꿔야되겠다안되겠 h u n d r e h t t zero z e 이 하면 읽기 속도 이거. 다시. 야! 또다시 버려진 마을이네 악마들이 사방에 어둠 속 송곳니들이 야! 녀석에게 물렸어 조심해 거친 녀석이니까 가자 그게 무슨 상관이지 따라오세요 응. 설명해 드릴게요. 자, yeah. 여기 능력 각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저 불쌍한 수도사는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네. 아, 떠빙데이가 좋네. 저렇게 신스한 사람도 무언가 보고 잊쳐버리고 말았네요. 마을에선 안돼 또 도사리는 무언가로 해어의 도사리는 악도 아들... 와우. 뭐, 뭐지? 몸이 계신거라면저가 치료해 드릴 수 있어요. 능력요? 어, 트리거? 조금 어, 바뀐 모양이 바뀌었네. 음. 오, 배락고 소재와 살, 하염탕, 전기 책지 양육 서류와 살 기술 제장 마을에서 난 이거 어떻게 춥냐? 만땅인거물량이만 땅이구나. 그래서 안죽지구나 어, 게임이 되게 경쾌해졌네. 오 재밌어 완전 역시 디아블로라 디아로 내가 안 넣고 아주 컨트롤이그 뭐라 해야 되지 경쾌해졌어요 좋아요 알원 알원 티오프를 폭발한다. 오케이. 맞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방패 도 n 네상대 o w i 나 l a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가 Patem Nice Patem 로떻는건 없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야 여기는 다그 거나. 기도. 헤이. 좋아 좋아 좋아. 와우 레벨업하면서 만화 살을 생산한다고 안 된다 얘기 나자. 당검? 근데 비교 적중하면 초장 매엇발은 훨씬 낫냐? 아니구야 이거 훨씬 낫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웃음> 나는 애들 먼저 잡아 뚫쳐야 되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거지. 까보는 간다. 물량을 시간이 필요. 아이템을 안 주나? 이것들이 아이템을 줘야지. 준비가 안 됐어. 아이템을 주셔야죠, 이것들아. 재밌네요. 어, 다시 하는데도 한방이 조금 아쉽네. 잠시만요. 이게 음... 포인트가 없고. 그것도 그고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대 대장 준비가 안 됐어 가자 준비가 안 됐어 떨다고, 떨다고 보내임마 준비가 안 됐어. 아이안 맞을 데 아, 오케이. 템이 많이 떨어졌어. 바꿔볼까? 보주 바꾸고, 지팡이 바꾸고. 어, 지팡이가 양촌짜리네. 잠시만, 이거에 보주는 하면 공격력이 60, 이걸 하면 69. 양이 한쪽 났네. 느리고 근데, 느리고 그래도 지팡이 들이 났네.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레벨업 했나? 포인트가 없네. 잘레벨조죠 이거 뭐 레벨업 확인하겠다. 오래된 폐허를 정리했어요. 야! 준비가 안돼 <웃음> 와, 뭐야 여자. 2 이 e s t 이 a n k you. No, don't need to talk about it. Wow. 조금 준비가 안됐어 예전에 먹었던 비의 꽃잎이야 이게 정말 현실인가? 정신을 차렸군 참으로 다행이네 별맛은 자네가 안에 야옹 레벨업 프린치 중에서 잠시만 얼음 보주, 하편 연쇄 번개, 뭐였지? 음. 얼음 보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얼음 보주 한개 와봐. 야. 여기서는 불가능해. 여기서 불가능하고. 던전 한개들어봅시다 엉마서 목걸이다. 가보자. 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음, 여기다가. 여것도 없는 게. 나중에 캐스터여기다여기다시 와야 되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는 아이템 나중에. 확정 아이템도 나중에 확인하고. 팔. 애들이 또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툭툭툭 나타난 거 보면. 보줄 좋다 보주 나쁘지 않아 신발 아이템 하나씩 하나씩 장만합니다 자. 요점이제 그럴 수밖에 없잖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어, 별로 뭐 이런 거 있어? 아이템이 너무나.. 뭔데, 별로? 기판이 멋지네. 오 그래픽도 괜찮고 그래픽 문제가 아니고 초반에 그 오픈베타 초창기에 할 때는 아무도 없나요? 좀라 해야 되지? 여기뭘 숨겨? 뭔가 조금 흐지게 했는데 지금은 아주 라이트하게 되네요. 내비게이션이 안 찍히나? 어, 가 뭐라 어는 거야? 천사 이냐 서두르세요. 기업 하시는 바로 앞에 있네. 응. 잠깐 도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낭비할 시간이 없네. 아 한글 더빙 해주니까 정말 좋다. 키오바시아드에 들어. 성수에서 신성한 박나무 조각을 구해 당신을 괴롭히는 죄악을 새겨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무를 화로에 던지십시오. 불길이. 어, 이건 시간 낭비인데. 당신의 죄도 불태울 겁니다. 완전히 시간 낭비라. 좋습니다. 가자. 야 그래 그 나무 조각이 뭘 작은 거난 메말은 벼아내야 하네 적지 않은 것같잖아비난할 생각 갈라진 발굽에 어? 구분된 흐릿한 말을? 모세하기 짝이 없는 녀석 아닌가 그 돈으로 매발 성한 말을 구한걸 다행으로 여겨야죠 약국 가서 물약이 아마 10 레벨 10에 했나? 어차 레벨 10이죠 왜안 팔아지나? 팔기가 안 되네 저기 가서 팔리네 내장까지 가서 기억 아이템 지금 아이템보다 좋은게 없는데 아이템 잠시만요 3... 그 영감이 이 물건도 받앉뒀죠돈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필요할 것 같네요 돈은 안받을께요 강화는 나중에 하고 레이 포인트. 아이 오케이. 다갈수 있나? 현재 비즈는 그 똑같이 오픈되는 건 똑같이 앞에 했던 건 똑같이 오픈되는가 봐야나요글 요길 나. 음. 야. 네 맞습니다. 보자니 준비할 시간이 필요나요? 달라진 점은 좀 라이트하게 됐고 좀 뭐라노 그래픽도 그렇고 좀 안정화됐다고 해야 되나? 아,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렇다는 거죠. 지옥이 아버지 이나리오스님을 강근했지만 이들조차그분을 꺾을 수 없었지. 그분께서는 신인 민병대원들이 밤낮으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기높여주기고 뭐였지? 여기 와서. 도발, 자가 도움 따라와, 한호. 잘하셨어요. 어 반호 고맙습니다 절맞습니 메인 캐스터부터 쭉 진행하기 좋죠 일단 기까지 받읍시다. 톡톡 끊김도 없어졌고, 어, 완전 안정화됐어. 하지만 자매와 신앙을 통해 완전 완벽해졌어. 옛날에는 하나 지역을 옮겨갈 때마다 이렇게 약간 턱턱 끊기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은 완벽하네요. 자, 떠나기 전에 비고의 보고서를 가져가게. 라저 악마일지도 모를 괴물 라트만은 그저 예언을 전해 저쪽부터 봐봐, 메인도부터하게 낫지? 칠레벨인데 여기 맞네. 지도도 사실상 이렇게 되고, 어, 이쪽 지역은 다 열리죠. 이쪽 지역은 전체, 전체 여주까지 전체 다음 나쁘지 않게. 오, 느낌 완전 좋은데요.